PLC 울티머 팀이 컨버터의 기능을 업데이트 했습니다. 이제 PLC UX를 PLCU로 변경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쉬워졌습니다. 이전 환전 거래가 울티머 팜의 잔액에 적립되었다면 이제 환전 결과로 받은 코인은 몇 번의 클릭만으로 코인을 인출할 수 있는 특별 환전 잔액으로 전환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컨버터의 작동 방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컨버터는 plcux.com 사이트의 개인 계정에 있습니다. plcu, plcu의 현재 환율과 plcu 잔액을 익스체인지 페이지에서 볼수 있습니다. 드롭다운 목록에서 plcux, plcu를 선택합니다. 해당 페어를 선택하면 환전을 위해 plcux 코인을 보내는데 필요한 환전 주소가 생성됩니다. 지정된 주소로 plcux를 보내면 PLC 울티머의 해당 금액이 익스체인지 밸런스 환전 잔액으로 전송됩니다. 환전 프로세스는 매우 간단하며 환전 자체는 매우 빠르게 발생합니다. 이제 지불금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아웃 버튼을 클릭하여 언제든지 익스체인지 밸런스에서 PLCU 코인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페이아웃 버튼을 클릭하면 코인을 인출할 지갑의 주소를 입력해야 하는 창이 열립니다. 지갑 주소를 붙여넣고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트랜스퍼 버튼을 클릭합니다. 각 페이아웃을 확인하기 위해 구글 오센티캐터에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그후 페이아웃에 대한 요청이 생성됩니다. 완료되었습니다. 곧 지정한 지갑으로 코인이 전송됩니다. 거래의 전체 기록은 히스토리 탭에 저장됩니다. 이동하려면 페이지 상단에 히스토리를 클릭하세요. 환전거래에 대한 모든 정보 날짜, 현재 환율에 따라 변환 및 수령한 금액 및 상태를 표시하는 페이지가 열립니다. 설명드린 컨버터는 유용하고 수익성 있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